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케브릿지 동아시아사가 돌아왔습니다. 음. 자, 올해 2023년에 수업도 다 같이 힘차게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어,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저하되기 전에 우리가 이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을 어떻게 평가를 해서 어떻게 성적을 낼 것인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 보도록 할게요. 아, 그 전에 앞서서 요거 좀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어, 여러분들, 그, 온라인 수업으로 언제 전환될지 몰라서, 작년에 위두랑 했었죠, 그죠? 네, 올해도 위두랑 가입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네요. 선생님이 2학년 4반, 9반 학생들 대상으로 경기, 고산고 2학년 동아시아 4반을 개설해 놨어요. 여기에서 회원가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학년 4반 학생들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경기 고상 고등학교 2학년 4반 학습방을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도 나중에 와서 가입을 하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선생님이 어, 예전에는 계속 이제 실판에다가 판서를 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 내내 열심히 수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한 권을 다못 끝낸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진도를 좀 빨리 빼볼까 해서 어, 수업을 이렇게 만든 파워포인트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것도 선생님이 수업 전에 미리 만들어놔서 올려놓습니다. 어디에 올려놓냐면은. 뭐 위드랑이 올려도 되는데 따로 이렇게 어 오래 쓰려고 카페를 만들어놨어요. 네이버 카페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검색하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주소창을 직접 써야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음, 아무튼 여기를 들어오시면은 선생님이 1학년도 한국사 수업을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들어와서 어. 공안시야사 게시판에 보시면은 선생님이 수업할 내용들 미리 만들어 놨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들어서 올릴겁니다 요 자료 미리 다운받으셔도 관계없고 나중에 복습할 때 받아서 보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성적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해서 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는 중간고사 안볼 거고요. 기말고사만 볼 거예요. 기말고사에서 전체 성적의 40%가 반영이 될 겁니다. 어, 객관식으로만 문제를 낼 거고요. 등급은 아마 여기서 전부 다 나눠질 거예요. 어. 자 그리고 나머지 성적의 60%는 뭘로 낼 거냐면 은 수행평가로 낼 겁니다. 나머지 성적의 60%는 수행평가로 낼 건데 자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눠서 보시면 되요자 수행평가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교재 검사입니다. 이게 20% 들어갈 거예요. 수업시간에 조과서를 펴는 일은 없을 겁니다.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할 거고,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수업을 할 거예요. 그렇다고 교과서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교과서는 출제의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간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뭐가 됐든 간에 다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교과서 가지고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나 사진이나 지도나 뭐 이런 것들은 그림 같은 것들은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음. 자, 그래서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할 거고요. 교재를 보면 알겠지만 여러 개의 빈칸과 필기할 수 있는 공간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이 검사를 할 거예요. 언제 검사를 할까요? 교실에 들어와서 처음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를 할 겁니다. 한 5분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다니면서 검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끝나자마자 검사하는 게 아니고 다음 시간에 시작할 때 검사를 하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이번 시간에 졸아가지고 필기가 안되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 시간에 어? 다음 시간동학시간 산에 다른 사람 거 필기 빌려가지고 자기 거에다가 필기를 해도 아! 이 학생은 수업 열심히 들었다라고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죠? 음. 자몇 번을 검사 맡아야 되느냐? 20회 이상이면은 뭐 점수 깎일 일은 없을 거예요. 선생님이 세보니까 한 학기에 한 34번에서 35번 정도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서 모든 학생들도 뭐 걱정할 거 없어요 다음번에 또 와서 검사 맡아서 20회 채우면 은 됩니다 어려울 거 있을 거예요자그 다음에 나머지 수행평가 네, 사실 좀 뭘로 할 거냐면요 선생님이 논술 주제를 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 네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 답을 하는 그런 수행평가를 할 겁니다 어. 기말고사가 등급을 나누기 위한 시험이고 어, 교재검사 같은 경우 여러분들한테 기본 점수를 깔아주기 위한 수행평가라고 한다면 은 논술형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좀 유의미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한 수행평가예요. 선생님이 여러 가지 주제를 던져줄 겁니다. 그 중에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 혹은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관련된 주제, 이런 것들 잘 찾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주제로 쓰면은 점수는 잘줄 거고요. 요거를 가지고 선생님이 읽어보고 학기 말에, 혹은 학년 말에 광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쓴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네. 별로 어려울 거 없죠. 그죠? 요런 식으로 우리 쭉 한번 앞으로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성적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우리가 앞으로 함께 공부할 1일 동안 함께 공부할 과목의 이름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동아시아사네요. 그죠? 자왜 동아시아사라는 과목 이름이 붙었을까? 일단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무슨 과목인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작년에 한국사를 배웠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역사 과목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느 지역의 역사?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를 배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동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어느 어느 나라들을 동아시아의 범주에 넣어볼 수 있을까요? 한국과 중국과 일본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일부 베트남이나. 아니면, 몽골 지역도 부분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범주 안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교재 표지에 나와 있는 그 다섯 마리의 동물들은 이 나라를 대표하는 동물들의 사진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요. 음.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할 거냐? 두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첫 번째, 왜? 역사를 배워야 하는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두번째 그렇다면 그역사를 가운데 굳이 또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를 우리는 또왜 배워야 하는가 이 두가지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는 왜 배워야 하나요? 아, 그렇죠 과거에 있었던 일을 앞으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위 해서 굉장히 고전적인 전통적인 역사학습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어 그렇죠 앞으로 더 이제 과거보다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어떤 점이 나아져야 될까 할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고전적인 답변입니다 또. 아, 그렇죠. 그거야말로 진짜 온구이 지신이라고 하지, 그지? 옛 것을 계승해서 더 새롭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이런 대답들이 흔히가 우리가 얘기하는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선생님은 이 시간에, 그러니까 수업 첫 시간에 역사를 왜 배워야 하는 질문이라 질문을 던졌을 때 이런 어,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어, 선생님은 드라마를 잘안 봐요. 별로 어, 관심이 없어. 드라마 보시거나 차라리 게임하는 것도 더 좋아하는 편인데. 어, 선생님의 와이프나 딸들은 어, 또 드라마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언제 드라마를 보냐면은, 어, 이거 안 보면 도저히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에 못이겠다 싶을 정도로 사람들한테 엄청 인기 많은 드라마를 할 때, 어, 이럴 때 정도 가끔 드라마 봅니다. 작년에 뭐 봤지? 두개 봤어요. 그, 수이나하고 이상한 변호사, 무용, 이거두 가지 작년에 어, 봤던 것 같아요. 음. 작년에 이제 집에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문 열어보는 고들 현관 앞에서 딸 둘이 달려오더니 나를 보더니 아빠! 우추도 영추도 우우! 이러는 거야 뭐 이게 뭐지? 뭐하는 짓이 하고 봉쪄가지고 뭐하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둘째 딸이 아빠 이거 하면 은 같이 동수도끝으도람이라고 해줘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싶어서 봤더니 어, 아니나 다를까 이 친구들이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호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더라고요 대략 한 5화쯤이었나 6화쯤이었나? 그 커다란 나무가 있는 마을에 도로가 지나간다 봤냐 여러분? 많이들 봤죠 그죠? 도로가 지나간다 그래가지고 뭐 반대쪽 변호사하고 토지 보상 문제로 막 이렇게 싸우는 거기서부터 어, 보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옆에 같이 보고 있는 와이프랑 딸들은 막 너무나 몰입을 해가지고 어이쿠 저거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냐 막이래서 이제 동동 손 발을 구르면서 보고 있었고 잘생긴 뭐 변호사를 도와주는 남자 배우하고 또 이제 우영우 변호사 뭐 썸을 타는 내용에 굉장히 몰입을 해서 보더라고 그런데 나는 그걸 보는 것이 재미가 있었을까 재미가 없었을까? 재미 없어요. 재미 없어. 왜 재미 없을까? 아뭐 아, 그것도 그렇지만 또왜아 음, 아, 아, 아, 그렇죠 공감이 안 되고 뭔 소리 하는지 몰라 왜 그럴까? 관심이 없는 것도 있지만 어, 그렇지 앞에서부터 안 봤으니까 앞에 내용 모르니까 뒤에 중간부터 보니까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될아 같네요 그래서 어. 하지만 이게 인기가 그렇게 많대 우리 가족이랑 이 시간에 같이 드라마를 봐야 될것 같아 라는 생각했던 선생님은 어떻게 했어요? 어, 그냥 꾹 참고 가요? 어, 그럴 수도 있죠 또아 어, 그렇죠 요즘에는 드라마 보기 너무 좋아졌어요 옛날 선생님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 비디오 테이프라고 알아요? 정말 오래된 거, 어, 그렇지? 그거 가지고 녹화해놓고 다음에 와서 보고 막 그러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리모컨으로 버튼만 몇번 삑삑 눌러도 1화부터 다시 보기가 충분히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1화부터 다시 보기를 했더니 5화의 내용이 이해가 되고 6화부터는 선생님도 함께 몰입을 해서 드라마를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우리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역사를 왜 배우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대략 지금 2006년생인가? 그렇지? 음 그렇죠. 여러분들은 2006년생이에요. 현재 우리는 2023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 단군 할아버지 아니 단군은 할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단군 할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음. 아무튼 단군 왕검이 나라를 세운 것으로 알려진 것이 대략 기원전 몇 년일까요? 혹시 알고 있나요? 2 3 3 0 3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는 한국 사회는 대략 5 0 0 0년 정도의 역사 스토리가 진행이 된 상태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2006년에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과거 역사적 사실들을 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아하 나는 이런 세계를 살아가는구나 응해 하고 태어나나요 아니었어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 태어나서 이 사회를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죠? 마치 선생님이 앞에 내용을 안 보고 5화 6화부터 드라마를 보게 된 상황과 똑같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선생님이 드라마를 5화부터 제대로 이해해서 몰입해서 보기 위해서 1화부터 다시 보기를 했듯이 우리 사회를 현재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할 필요가 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를 알 필요가 있다는 라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그것이 바로 역사라는 것이죠. 그렇죠? 현재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역사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 미안하지만 혹시 지금 카메라에 녹화되는 범위가 어디까지는 좀 봐줄 수 있니? 저저저저 미연이. 네. 음. 혹시 여기까지 나오니? 아니요. 안 나? 와 여기까지 나와? 네. 아나딱 여기서 끝인가 선이? 네. 아 알겠습니다. 원래는 칠판 전부 다 이제 앵글로 잡아가지고 찍었는데. 올해부터 이워 포인트를 쓸 거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촬영 보면지 감이 안네 음. 음. 자, 잠깐만. 오늘 칠판스 선생님들이 없으신가? 채은건가 음. 아니야? 물 어. 오케이. 음. 오케이. 자, 봅시다. 음. 자, 그래서 우리는 모학공부한다는 거예요. 좀더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합시다. 자, 드라마 많이 보다 보면은 대충 앞으로 어떤 결말이 나올지 약간의 예상이 되죠. 그죠? 우영우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지만 이후에 조정 끝에 결국에는 훌륭한 한 사람의 목소리 변호사의 역할을 해 나가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그러했죠. 썰 타고 있는 남자하고 뭔가 우여곡절 끝에 결국 잘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을 실제로 그렇게 흘러갔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다 보면은 앞에 내용과 앞 지금까지 이어져온 맥락과 전혀 뜬금없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가 대충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뭐 갑자기 우연과 석화해가지고 사이코패스 살인마가 돼가지고 전기톱을 들고 사람을 죽인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왜? 앞에 그런 김새가 전혀? 없었기 때문인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왔던 일들과 전혀 상관없는, 뜬금없는 미래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학원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왔던 일들을 보면 앞으로 우리에게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대충 이러한 미래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결말이 정해져 있는 드라마와는 달리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예측을 하고 그에 대응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역사를 왜 공부하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이해하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 어, 공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 우리가 잘못했던 것이 있다면은 반성하고 앞으로 그러면서 반복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그죠 자랑스럽고 훌륭했던 일이 있다면은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발전시키고 자긍심을 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한다라고 이렇게 선생님은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처럼 어 역사 공부를 좋아해서 어 이렇게 이제 열심히 수업도 듣고 또어흥미를 보이는 학생들한테는 이런 얘기가 잘안 나오긴 하는데 간혹 가다가 정말 억지로 역사 공부하는 학생들 혹은 조금 버릇 없는 학생들은 한참 수업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 막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근데 이거 시험에 나오나요? 라고 물어봐요 질문의 의도가 뭐지? 시험에 안 나오면 공부하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음. 더 싸가지 없는 친구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선생님 이거 몰라도 살아나가는데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고 있는 우리가 이제 함께 배우게 될 한국사나 혹은 이제 동아시아사 같은 과목을 몰라도 먹고 사는 데는 별로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역사를 왜 배우는가? 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은 전문 지식이에요. 전문 지식이란 무엇이냐? 뭘까요? 그렇죠. 내가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거, 나의 직업.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전문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건 대충 어디 가서 배울까요? 이런 것들은 주로 대학에 가서 많이 배우겠죠 그죠 여러분은 졸업하고 나서 각자 자기의 전공을 선택을 해서 대학에 가서 그 전공과 관련된 내용들을 배우면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살아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또 다른 지식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바로 교양 지식이에요 자 교양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이냐면요 먹고 사는데 별로 도움은 안되지만은 세상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가지고 교양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주로 언제까지 배울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가기 전까지, 고교등학교 갈 때까지 배우는 내용이 주로 교양 지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선생님은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나에게 있어서 역사는 전문 지식이기도 하고 교양 지식이기도 하죠. 그렇죠? 하지만 과학은 어떨까요? 선생님, 대학 가서 과학 배운 적 있을까요? 없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과학적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과학과 관련된 교양 지식의 전부입니다. 이 중에서도 물론 대학교에 이제 역사와 관련된 학과를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가 어찌 보면 여러분들 인생에서 역사를 배우는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왜 굳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지식을 알아야 하느냐 요거 이야기 할 때마다 생각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라고 부르기에도 아까운 나쁜 어, 놈이 있는데 누구냐면은 선생님이 군대에 있을 때 있었던 나보다 어 1년 먼저 들어온 동갑내기 선임이 있었어요 음참나쁜놈이서 나를 되게 많이 괴롭게도 왜냐면은 선생님은 사년제 대학 나왔는데 그 친구는 혹시 장안대학교라고 들어봤어요 어, 수원 쪽에 있는 2년제 전문대고 7등급 8등급 9등급에도 갈수 있는 어 대학교고 그 친구는 그 중에서도 태권도학과를 나왔어 그러니까 전혀 공부를 한테기도 안하고 태권도만 하다가 어, 전문대를 간 친구라고 볼 수가 있지 음 아무튼 나보다 1년 군자 먼저 들어왔는데 나를 좀 고깝게 여겼어요 고깝다는 표현을 하나요 그냥 재수 없게 생각을 했어 뭔가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이제 산재 대학을 나왔다는 사실 때문에 날 유독 좀 못살게 불었어 내가 뭘 못하고 실수하고 하면 은넌 공부 그렇게 많이 한 놈이 그것도 제대로 못하냐 라면서 막 이렇게 나를 갈었던 나쁜 놈이 있었어요 음. 자 그러다가 그 사람하고 한번 야간 경계 근무라는 걸산 적이 있어 뭔지 아나요? 예. 밤에 이제 총 들고 이제 지키고 서 있는 거야 보통 2인 이 1조 2이한조가 돼가지고 밤에 2시간 동안 서 있습니다 되게 재미없어요. 지루해요. 시간 드럽게 안 가요. 그래서 너무 너무 심심해서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사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조로 나가게 되면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나를 미워했던 이놈이 또 뭔가에게 뭔가 이게 뭔가 마음에안 드는 게 있었는지 나를 갈구기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야 너는 뭘 그렇게 굳이 공부를 많이 했냐. 어? 굳이 눈비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있어서 뉴스에서 내일부터 버스비가 500만 원더 오릅니다라는 정보를 접하고 아 내일부터 교통카드에 5 0 0 원씩 더 넣고 다녀야지라는 것 정도만 알아도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전혀 문제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선생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 선생님도 그동안 쌓인 게 많아서 이번에야 말로 확실하게 좀 이렇게 버릇을 붙여나게 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지는 한데. 그거보다 공부를 조금 더 하면은 뭘알 수가 있느냐? 버스비가 오른다라는 뉴스가 나오기 전에 중동의 산일국에서 전쟁이 터졌다라는 뉴스를 듣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는 뉴스를 듣고 혹은 버스기사들이 파업을 했다라는 뉴스를 듣고 아 조만간 버스비가 오르겠구나 라는 것을 미리 예상을 할수 있다고 라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공부를 조금 더 하면 뭘알 수가 있느냐? 비록 버스비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누구를 뽑아야 버스비가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를 알수 있다고 라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양지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을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꿔 나가고자 한다면 거기에 조금이라도 더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면 세상을 제대로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반응이 어땠을까요? 나를 더 좋아하게 됐을까? 나를 더 미워하게 됐을까? 어, 미워, 어, 맞아요, 나를 더 미워했어요. 잘난 척하지 말라고 되게 나를 미워했던 어,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속 시험에서 어쨌든 하고 싶은 말다 했고 어 그죠? 뭔가 하나 가르쳐주는 느낌이 들어서 속 시험했습니다. 자. 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냐? 우리는 지금 어떤 사회를 살아가고 있나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그죠?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나요? 시민이라고 불러요. 그죠? 시민들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죠? 선거권, 투표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표가 뭐예요? 국회의원은 앞으로의 4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5년.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사람들이 후보로 나서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나의 의사를 그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서 앞으로 미래를 나갈 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게 바로 이 투표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은 투표라고 하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느냐?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표를 줘야 앞으로 내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지식은 전문 지식에 해당하나요? 교양 지식에 해당하나요? 교양 지식에 해당해요. 그렇죠? 음. 여러분들이 노예거나 여러분들이 노비거나 왕조 국가에 살고 있구나 독재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양식 없어도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나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사회의 미래에 내가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역사와 같은 교양지식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한다는 라 것이에요. 음. 그래서 졸릴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고 이런 걸왜 배우느냐는 라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알아둬서 나쁠 거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살아가다 보면은 아 옛날에 배웠던 이게 이런 식으로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들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즐겁고 재미있고 의무감을 가지고 시민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동아시아사 수업에 함께 더 동참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안기나, 네. 자좀 진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이번에는 역사를 왜 배우느냐 라는 걸 배웠다면은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필이면 또이 동아시아의 역사를 대해서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페이지를 같이 한번 펴보도록 합시다. 자 동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이냐. 동쪽으로는 일본에서부터 서쪽으로는 티베트 고원 지역까지를 우리는 동아시아의 범주로 봅니다. 남북으로는요. 남쪽으로는 여기 메콩강 홍강이라고 되어 있는 북부 베트남 지역에서부터 북쪽으로 몽골, 보원지역까지를 우리는 동아시아의 지역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로, 국가로 치자면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아까 이야기했던 이러한 나라들이 동아시아의 범주에 들어가는 나라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국에서 살아가는 한민족, 중국의 한족, 중국은 50여 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90 50%인 거예요? 80%인 가요 어, 절대 다수가 한족이고 나머지 1, 2%가 많은 뭐지? 한 50여 개 소수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되요 일본에 살아가는 일본 민족, 몽골의 몽골족, 베트남의 비 귀족, 이러한 사람들이 동아시아를 살아 나가는 민족들 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자, 보면은 이들 나라들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들인가요? 먼 나라들인가요? 가까워요. 가까워요. 그렇죠. 중국에서 코로나가 제일 먼저 터졌을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나라들이 어디예요? 바로 그렇지 여기 나와 있는 이 나라들이에요. 그렇죠.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 관계예요. 우리는 그런 거를 조금 더 어려운 말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은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나다, 좋다, 높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까워서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관계를 일컬어 지리적 접근성이 좋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에요. 가깝다 보니 교류할 일이 많습니다. 때로는 경쟁을 하기도 하죠. 어떤 나라에서 터진 하나의 사건은 그 나라 안에서 끝나가기보다는 주로 크고 중요한 사건일수록 그 다른 옆에 있는 나라들에게 크고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살아온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천 년, 거의 만년 가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 나라들은 상당히 비슷한, 상당히 닮아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적인 영역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죠.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공통의 문화 요소를 가지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동아시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문화 요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 한자죠. 그렇죠? 지금 쓰는 글자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한때 같은 글자를 썼습니다. 한자 유교 그리고 불교 중에서는 뒤에서 배울 거예요. 대승불교, 그리고 법과 제도를 의미하는 율령 국가 간의 외교 방식으로 사용했었던 조공과 책봉이라고 하는 형태, 이것도 뒤에서 배울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문화 요소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 예를 들자면,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도구 있습니다. 밥 먹을 때. 네. 젓가락 써요. 그래서 숟가락은 우리나라만 씁니다. 물론 다른 나라 좀 쓰긴 하지만 은 주식으로 쓰는 거는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죽이나 국 같은 거 먹을 때만 숟가락 쓰고 평소에는 밥도 다 젓가락으로 떠먹죠. 그죠. 음. 젓가락이 대표적인 공통의 문화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나 일본 가본 사람 알겠지만 은 우리나라랑 젓가락의 모양이 많아요. 좀 달라요. 그죠.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젓가락이 길어요. 길어요. 길어요. 왜 길지? 어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1인용 밥국 따로 먹고 먹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요리들을 차려놓고 앞접시 갖다 놓고 멀리 있는 거 집어서 하나씩 골라 먹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멀리 있는 음식을 짓기 위해서 길이가 깁니다. 일본은요? 네 우리나라보다 짧고 끝이 뾰족해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좀더 개별적인 각자 자기 상 하나씩 받아가지고 먹는 그런 문화죠. 그렇죠? 그죠 앞이 뾰족한 이유는? 맞아요. 어, 섬 나라다 보니까 어, 생선 뼈, 가, 가시 같은 거 골라내야 되다 보니까 끝이 뾰족한 젓가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젓가락의 특징은 뭐 뭘까요? 납작해요. 납작해요? 어? 네. 어, 맞아요. 중국이나 일본은 전부 다 나무젓가락 쓰는데 우리나라만 쇠젓가락 씁니다. 납작한 것도 그 때문에 나타난 특징이죠. 왜 우리나라에 쇠젓가락 쓸까? 알수 없어요. 하지만 추측을 해보기에는 젓가락으로 뭐 김치도 찢는다든지 고기도 뜨는다든지 거친 음식들을 좀 이렇게 맞죠? 단단하고 거친 음식들을 골고루 섭취하기 위해서 쇠젓가락을 쓰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젓가락이라고 하는 공통의 문화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나라마다 뭐도 있어요. 차이점도 있어요, 그죠? 어떤 나라에서 어떠한 젓가락을 쓰는가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젓가락은 왜 이렇게 생기는가를 비교를 통해서 더잘 이해할 수. 이쪽으로. 우리나라의 한자, 유교, 불교, 윤령, 조공, 책공, 강의 같은 이러한 문화들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어떤 식으로 이 문화를 발전시켰으며 받아들였으며 어디서 그러한 차이가 나타나게 됐는지를 살펴보다 보면 은 우리의 문화도 더잘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아시아의 역사를 함께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믿으시다. 이들 국가들의 경우에는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느 나라에서 일어난 중요하고 큰 사건은 그한 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 영향을 주거나 혹은 함께. 일어난 사건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라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역사에서 정말 더 중요했던 전쟁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자면 신라의 삼국 통일 전쟁 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전쟁에 관련된 나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 세밖에 없었나요? 아니에요. 어디에 뒀었지? 그렇죠 중국의 당나라도 있었고 또 백제 부흥운동을 일본 외가 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신라의 삼국통일전쟁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 전쟁은 어느 나라가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가질 것인가를 놓고 벌어졌었던 전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동아시아 대부분 국가들이 다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사라고 하는 범위를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좀더 넓은 범위에서 당나라는 왜 신라랑 동맹을 맺었는가 왜는 왜백제 부흥운동을 지원해줬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좀더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제 나라도 마찬가지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사건이지만 어느 나라도 개입이 되어있었나요? 네. 명나라가 조선을 도와줬어요. 그렇죠? 일본이 왜 조선을 침략했는가를 알려면 은 일본의 역사도 알아야지 명나라가 왜 조선을 도와줬는가를 알려면 그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근현대에 있었던 청일전쟁, 이름은 청일전쟁이지만 실제로 두나라가 싸운 것은 어디였어요? 조선 땅에서 싸웠어그지 누가 조선을 차지, 식민지로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벌었던 청나라와 일본이 벌었던 전쟁이 청년 전쟁이에요. 이런 사건을 이해하려면 청나라 일본의 근대화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었는지, 그리고 이 결과가 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는지 한국보다 좀더 넓은 범위에서 이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동아시아 사적인 시각을 가지고 넓은 범위의 역사를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네 넘어갑시다. 다 썼죠? 음, 빠르거나 하지 않죠? 괜찮죠? 네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동아시아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선생님이 한국과 중국과 일본 같은 이러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에는 가까워서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나서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만 그랬나요? 아니에요. 현재도 여전히 이들 국가들은 가깝고 영향을 주고받고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 중국, 일본의 경우에는요. 세계 경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들이고요. 서로 간의 경제적 의존도라든지 문화적 교류의 양도 나날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교류와 영향이 더욱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우리가 더잘 살기 위해서는 더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간에 이웃한 나라들, 우리와 함께 교류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나라들과 함께 잘살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라 겁니다.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함께 평화롭고 함께 번영, 잘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라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한국 사람들이 중국과 일본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파트너로 생각을 하나요?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서로가 미워하는 나라들이 또 다른 나라에 있을까? 한국 사람들 옛날에는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일본이었지만 요즘에 조금 엿전된 것 같아요, 그죠? 중국, 일본이 중국이고, 일본이 일본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일본 사람들은 중국이나 한국 좋아할까요? 아니요. 중국 사람들은 한국, 일본 좋아할까요? 또 아니에요, 그죠? 이 아마 세 나라가 제일 싫어하는 나라였고, 으라고 한다면 1, 2위가 다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일 겁니다, 그죠? 왜그럴까왜 그렇게 문제가 가득하고 갈등이 거듭하고 있을까요? 작년에 재단이 나 불매 운동, 응. 응. 보이콧 운동 이런 것들을 어, 했었던 기억이 나죠, 그죠? 어, 요즘에 좀 시들해졌는데, 요거는 혐한 시위 일본의 혐한 시위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한국이 악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은 적이다. 그러므로 죽이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음. 열받죠, 그죠? 하그뭐 속된 말로 빡침이 올라오죠, 그죠? 음. 하지만, 우리가, 일본과 관련된 기사들이 인터넷에 뜰 때, 거기 밑에 댓글들 보면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자극적인 댓글들 많이 볼수 있잖아요? 음, 이 정도는 양반이 댓글들 굉장히 많이 볼수 있죠, 그죠? 자, 중국 사람들, 또 일본 사람 싫어요. 저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퍽, 어? 제팬이라고 되어 있는 거지. 태포탄 한번더 떨어져라. 이런 의미로. 어, 그린 것 같아요. 일본 사람도 들 마찬가지로 반중시위 같은 것들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꼬인 것일까? 많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은 주로 역사와 관련된, 과거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고 그리고 영토와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우리나라랑 일본 사이에는 뭐 독도 같은 문제가 있고 일본과 중국 사이에는 다오이 뭐 대오, 생각후열도 뭐 이런 거 들어가는 뭐 그런 영토 문제들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히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인 문제서부터 함께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라 것이에요. 어, 조금 별개의 얘기긴 하지만은, 사실 이러한 갈등들이 쉽게 봉합이 되지 않는 데에는, 일반 사람들의 인식의 문제도 있지만은, 그런 어떤 혐오의 감정들을 이용을 해서 더 많은 표를 얻으려는 그런 어떤 일부 정치가들의 왜곡, 확대, 재생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혐오는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끼리 뭉치고 나쁜 놈들 몰아내자고 라 하는 이 구호는 사람들이 굉장히 성정적으로 다가오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확 받을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혐한 감정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도표를, 눈길을 끌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조선족이라든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혐오 발언하는 사람, 장애인 차별 발언하는 사람,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또 강한 지지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음. 이렇게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면 뭘까? 첫번째 지역 국가를 넘어서 동아시아 세계 단위의 역사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모두 지나치게 자국 중심적인 역사를 배워왔어요. 여러분들이 작년에 한국사를 배울 때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한국을 우리 지금까지 있었던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을 우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 나머지 나라들을 그들 혹은 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어. 하지만 이제는 그런 좁은 시야로부터 좀더 벗어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가까운 곳에 살고 있어서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교류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번영해 나가고 함께 평화를 추구해야 될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인식의 변화부터 먼저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사라고 하는 좁은 시야로부터 벗어나서 좀더 넓은 범위에서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외로 우리가 꽤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서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해온 이웃이자 공동체임을 동아시아사 학습을 통해서 인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라 것이에요. 또한 이렇게 공통의 역사를 가짐으로써 지금까지 한국사 따로 배운 사람들, 일본사 따로 배운 사람들, 중국사 따로 배운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에 벽을, 인식의 차이를 넘어보자 라는 것이에요. 인터넷에서 되게 재밌는 거봤는요 커뮤니티에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 저기 뭐냐, 독립기념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은 깜짝 놀란다 그래요 어. 우리가 진짜로 옛날에 조선에서 이런 식민 지배할 때 이런 일을 했냐고 음. 일본에서는 역사에 대해서 어떤 걸 되게 강조하냐면요 2차 세계대전 말에 미국으로부터 핵폭탄을 맞은 걸 되게 강조합니다 자기들이 이전쟁의 피해자라는 것을 강조를 하죠 어. 그래서 자신들이 가해자로서 했던 역할에 대해서는 거의 배우지를 않는다고 해요 어. 이런 것들이 지극히 자국 중심적인 역사관이었다라고 볼수 있죠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좀더 넓은 범위의 역사 인식이 우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전체로 어, 확산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아가서 자기 중심적 역사관, 대타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를 버릴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지금까지 우리는 역사를 너무 우리의 역사와 남의 역사로 배워왔어요. 우리는 착한 편이고 적은 너네는 나쁜 애들이야 라는 이런 어떤 이분법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역사를 배워오다 보니 그런 인식이 자연스럽게 현재 국제관계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들과 함께 살아나가야 될 사람들 공동의 번영과 평화를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와 같은 미성숙한 이기적인 민족주의 남을 대척하는 배타적인 민족주의 이런 것들을 버리고 좀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동아시아사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라 겁니다.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사실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워요. 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굉장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지. 그치. 하지만 조금 더한발 멀리 떨어져서 남이 나를 보듯이 나도 한번 나를 돌이켜보자는 라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거 뭡니까? 이거 뭐야? 위안부 소녀상이에요.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일본에게 과거 신민 지배하에 있었던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죄하고 배상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세운 동상이 바로 위안부 소녀상이죠. 다 알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뭔가요? 기억나. 어, 진짜? 네. 어, 뭘까? 이거는 베트남 하미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세워져 있는, 어, 위령비입니다. 1960년에 베트남 전쟁이 터졌고 거기에 한국 군인들이 참전을 했죠. 그리고 한국 군인들에 의해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당했는데 이 하미마을에서도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 간첩이라고 해야 되나? 베트콩이라고 해야 되나? 어, 그렇지. 베트콩이라고 이제 의심을 받아서 마을 사람들 100명 넘게 한국군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고 그 시신들도 불도저로 밀어서 찾지 못하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운 비석이 바로 요거에요. 베트남 하미마을 위량비라는 겁니다. 들어본 적 있나요? 없을 거인지 모르고 악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들어봤지만 우리가 뭔가 요구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뭔가 과거에 저질렀던 역사적인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자 이런 얘기는 우리는 잘못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요거 뭔지 아아요 요거는 그러면? 지금 여기 가면은 이거를 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베트남전 참전 용사회 군인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거 부끄럽다 이거야 우리가 과거에 저지려서 잘못이 대대손손 알려지는 게 싫다 이거야 그래서 이 가난한 마을에다가 학교 세워주고 길 만들어주고 공공관서 세워줄 테니까 대리석으로 가리자 라고 제안을 해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면은 학살의 내용이 이렇게 꽃그림이 그려져 있는 대리석으로 가려져 있어요. 과거의 문제를 눈 감고, 덮고, 돈으로 덮고 넘어가려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일본에게 과거 문제에 대해서 사죄하고 배상해라라고 얘기할 만한 자격이 있을까? 음, 그렇죠. 우리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앞으로의 어떤 이야기를 해나가려면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죄하고 배상하고 넘어갈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게 바로 무엇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동아시아적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과거의 문제들을 짓고 일어서서 앞으로 좀더 발전적인 미래를 추구해 나갈 줄 아는 미래지향적인 태도 이런 걸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한다? 동아시아사를 함께 공부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음. 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동아시아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자 앞으로 수업시간에 몇 세기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이런 얘기 많이 할 텐데 구분할 줄아나요 네. 알겠지만 한번더 복습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날 우리는 2 0 2 3년에 살고 있습니다. 몇 세기 살고 있나요 21세기. 살고 있어요. 그렇죠? 자, 몇 세기라고 하는 건 어떻게 붙이면 되나요? 100. 단위에다가 더하기 1을 하면 됩니다. 2 1세기요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 몇 세기인가요? 16세기네요. 그렇죠. 16세기네요. 자, 1592년, 2023년. 이건 전부 다 무엇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연도인가요? 기원. 기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해를 순간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올해는 예수님이 탄생하신지 2023년이 되는 해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는 라틴어로 아누도미누스라고 해서 AD라고 쓰는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나요? 그렇죠. 기원 전 영어로는 before christ라고 해서 bc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진나라의 시황제가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기원전 221년은 기원전 몇 세기인가요? 3세기 아, 그렇죠 똑같아요 백단에다가 더하기 1을 하면 됩니다 기원전 3세기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은 16세기 말인가요? 16세기 초인가요? 그렇죠. 좀 있으면 17세기로 넘어가니까 16세기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치. 자 그러면 하나 더 어, 203년. 기원전. 203년은 3세기 초일까요? 3세기 말일까요? 3세기 말일까 초? 말. 말? 초? 중간. 중간? 이진 않으지 않을까? 어. 자 봅시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1년 전은 뭘까요? 1년 전은? 기원전 1년에는? 그 전에는 기원전 2년이죠 그죠 여기서 여기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지만 여기에선 여기로 갈수록 숫자가 어떻게 되나요? 작아져요 그죠 그러니까 기원전 2003년에서 4년 뒤는 몇 년인가요? 4년 뒤는? 4년 뒤는? 207년이요? 20... 기원전 207년이 20... 4년 뒤는? 20... 아, 그렇지. 199년이잖아 20... 4년 뒤는 아, 이거 이해 안 돼요? 그죠? 그죠? 기원전 203년에 4년 뒤는 기원전 199년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기원전 203년은 3세기 초입니까? 3세기 말입니까? 그렇죠. 3세기 말이죠. 좀 있으면 2세기로 넘어가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3세기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요런 개념들 알아두시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수업의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검사 다음 시간부터 할 거니까요. 필기 안되 있는 부분들 있으면 잊지 말고 필기를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수업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